화장했네? <웃음> 화장을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?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너무 <놀람> <놀람> <놀람> 뭐 먹고 싶어. 그리고 이거 시켜서? <놀람> 너먹 뭐 <뻥? 웃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지? 알고 보니 스폰지밥. 그걸 아, 먹는다고요? 응. 아, 이구요. 방어 음. <웃음> 아, 많이 크네요. 어. 얘를 빼. <웃음> <오>! 젓가락으로 튀김을 <웃음> 뭐, 그릇에다 먹는다. 넌이가이 정도. 넌나가나오어나 보여. 나 보여. 나 보여. 나 보여. 나 보여. 나보나 보여. 뭐이 이것이 바로 소맥 타워. 다왜 떨어졌지? 됐다. 아, 드셨다 이게 뭐죠? 하나, 둘, 셋면은 갖고 오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됐어. 첫 단은 뭔지. 아, 진짜 멀게 <오늘> <웃음> 아니고. <웃음> 어? 너무 오랜만에 맥주 먹는다 도 아,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가 오 안돼 아까워 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귀여워 짠 밤이 예 먹었어요 아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먹었으면은 이따가 더 시켜서 먹어야 될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마나 더 먹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댕댕이는 이거 놓고. <뭐목> 화장실에 갔고요. 그리고 이감티개종만 화장실 찾다가 길 잃었어. <뭐목> 너무 얼빠인데? 롬미 <뭐목> like y o <뭐목> <뭐목> 어 많이 들어갔는데 오리 저기 방금? Smoke weed every day. Kango, Jose. Boy, so 나 o u No, I'm in the o r 예일미가 화장실 갔어요. 오고하면불게줬다뭐 뭐했어? <목소리> 귀 혹시 안간지러웠어 나도 이렇게 쓰. 아, 하, 하. 뭐? 꼬스. 같이 살아야겠다. 브라, 음. 브라, 브라, <웃음> 브라. 두 번째 술. 이 예, 슬러시 안 된다. 냉 냉동 고에안 녹았나 봐나 아. 청아 잘못 먹어. 나 저번에 청아 두병 먹고 갈 뻔했어. 맞아? 대대 한번 먹어볼게 대대 이 먹어야 될것 같아? 좀 애마인 것 같은데? 맛있다